안녕하세요. 글리쌤입니다. 직장생활이 타인에 의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바뀌지 않을 때 괴로움은 더 가중됩니다. 오늘 이야기는 10년의 직장생활 동안 초기에 잘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돼악착같이 지켜냈던 것들이에요. 직장생활 초기에 질문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. 질문을 한다는 행위가 내가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.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만 많이 들었어요 몰라도 모르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겉은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언제 내 무지가 드러날까 항상 긴장된 상태였죠 누군가 내가 모른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혼자서 알아내려고만 끙끙 거렸던 겁니다 혼자 학습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고 배움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질문이 이 시간을 단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과했던 거죠. 사실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웠던 겁니다. 이런 것도 몰라? 여태 못 배웠어? 이런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했던 거죠. 이러한 생각은 자존감이 낮을 때더 심해져요. 상대방은 아직 입도 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할 대본을 미리 내가 써버리듯 지레짐작으로 예상하고 나의 가치를 매겨버립니다. 설령 상대방이 나를 저평가한다 해도 그 짧은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단시간에 알아내는 게 훨씬 이득인데도 꾹꾹 참고 있죠. 직장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VIP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내게 영원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 착각합니다.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해도 상대방은 이런 것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 오히려 자신의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질문하기를 어려워하죠 인터넷 검색이나 책, 자료를 통해서 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거라면 빠르게 스스로 체득하는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직장생활 고유의 정보나 선배들만 알고 있는 정보는 빠른 시간에 얻어내는 게 이득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직급은 올라가는데 그때 모른다는 게 드러나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능력한 직원으로 찍히기 쉽기 때문이죠. 조직은 무한정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직원에게 월급에 상회하는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뽑은 게 이윤창출을 하기 위한 거죠. 야속할 필요도 없습니다. 회사는 학교, 학원이 아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나가야 하는 곳이니까요. 질문을 들었을 때 자신의 정보나 지식을 나누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조직에 항상 존재합니다. 그 사람과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, 이 것도 한 가지 팁이 될수 있겠네요. 조직에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 걸 방치하면 죄가 될수 있는 곳이에요. 자, 상대방의 눈치나 상대방의 기분에 휘말려서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내 기분으로 나를 컨트롤 하면서 질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